125강제입니다. 162문, 뭐 3문도 이제 있는데,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린도전서 10장, 1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하미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이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덕은 그리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덕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덕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릎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죄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양심 <웃음> 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음.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161문을 했는데 은혜의 방도로서의 성례 성례가 어떻게 효력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하는 주제를 살폈습니다. 이 주제는 153문 4문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회개하고 그리토를 믿게 하시며 은혜의 방도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도는 그리토의 중보의 사역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우신 것들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런 교훈위에서 먼저 말씀이 어떻게 은혜의 방도가 되는지 155문에서 160문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거기에 이어지는 161문에서는 성례가 어떻게 효력있는 구원에 방도화되는지 다루었습니다. 성례가 효력있는 구원에 방도화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능력이나 성례 집행자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성신의 일하심과 주님의 복주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아 이제 성례 집행하는 자들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그 그들한테 받은 거다헛 것이다. 우리한테 와서 진짜 다시 받아라. 제제리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잘 성례를 잘 모르는 거죠. 또 로마 캐톨릭은 또 성례 자체의 유익을 그 노리고서. 성례를 안 받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뭐, 죽기 전에, 저기, 신부가 도착 안 하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성례를 주게 하는, 그런 일도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성례 자체가 뭐 구원을 주는 것처럼. 성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이제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가 성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이제 그것을 시행할 때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기념적인 것들이 실제화, 어, 실제로 느껴지도록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건 아닌데 믿음이 강화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 몸이 기운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신께서 힘 주시는 건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게 표와 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서에 표가 저 도장이 없으면 그 문서가 공적으로 인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가 성례를 행함으로 우리 죄 백성됨에 그.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죄 백성됨의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 인쳐지는 거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례가 무엇인가. 162문에서 이제 성례가 이제 주는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표하고 인치고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좌우를 받죠. 환경에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뭐 거룩한 사람이라도 죄된 환경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의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그런 은혜의 방도를 주신 것입니다. 성내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웃음>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덕, 그들을 견고하고 많아지게 하고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게 162문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2문 답을. 성례는, 그리,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토께서 자기의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은혜은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중보사역의 유익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고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덕들을 견고하고 많아지게 하고 순종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의 사랑을 입증하고 간직하며 서로 나누고 그들을 바깥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덕들을 경고하고 많아지게 하고 성례의 유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하여 신이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익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그분의 중보사역의 유익들입니다. 요건데 그것들은 주님 안에 있는 유익들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긴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다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것을 전적으로 받아서 누리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위로부터 오는 것들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유익들을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유익들을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로 얻는 모든 유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인데, 그 주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토에게 연합됐으니까,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그런 그 유익을 이제 누리게 하는 거죠. 지체 가운데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거죠. 위로부터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저 사람의 신행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부를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게 신행이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 혼자 뭐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무교회주의자들은 혼자 뭐 믿고 혼받았다고 하죠. 자기가 참교회에 속했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유형의, 예, 저기, 무형의 교회에 속했다고 하고. 근데 유형의 교회는,에서는, 그 성격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리스도가 안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아상과 정욕, 암만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많아지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토와 연합되게 하는 끈입니다. 우리가 그리토를 믿는 것은 그리토와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그리토와 더욱 긴밀한 연합을 이룬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성례는 이미 있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더불어 말씀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반면에 성례는 오직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만 시행되는 사실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말씀의 예배, 초대교회 때는 이제 말씀의 예배하고 다락방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말씀의 예배에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서 앉아서 듣죠. 근데 이제 성차, 저희 다락방 예배, 성찬 예배에서는 이제 회원들만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전파된 말씀을 쓰실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하십니다만 성례를 쓰실 때에는 이미 믿는 사람을 더욱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없는 믿음을 그 없는 말씀 없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성례 성례와 더불어 이미 믿음을 경고해 하는데도 말씀이 쓰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중요한 은혜의 방도이다. 참교의 표지가 이제 세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 그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뭐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강을 세우는 게 본징이죠. 말씀으로 기강을 잡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사회가 얼마나 거룩한 사회입니까? 여기 죄의식 들어오면 죽는 사회 아니에요? 구약의 그, 그 성소의 경우를 보면 그 성소에 죄의식 들어오면 죽어요 그냥. 예.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의식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죠. 그니그 그러니까 권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사회가 아주 방만해지죠. <웃음> 믿음이 우리를 그리도와 연합되게 하는 끊임으로 믿음이 경고해지면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긴밀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한 교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신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죠. 이 연합과 교제를 가리켜서 루터나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교교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의와 생명을 아, 주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교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은혜의 방도란 믿음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왜 얻어야 하겠어요? 믿음 뭐 사랑 그외 다양한 것들을 왜 얻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져야 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고 결국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끝나는 사람은 성화를 그 살아있는 날 동안 안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고약한 거죠. 그건. 반쪽만 보는 거죠. 무법주의자들이 그런데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반법주의자들이에요. 무법주의자가 반법주의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사실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익을 얻는다는 건곧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얻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웃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토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토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로마서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이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거론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나타났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된. 그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다. 그 그리스도와 이제 5장에서 그 내용을 하는 거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부르 저기 그 여러 질장에서 갈등이 있지만, 8장을 끝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리또 영화라는 게 뭐냐면 그리또와 같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그리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뭐 세상을 이기고 다 그걸 다 주님이 그리스도에 그 낮아지셔서 순종하신 걸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취해 나가면서 그 완전한데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야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으로서 그걸 그것을 취해야 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복수로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하는 복수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에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 지나 나는 나타낼 게 없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토를 얻는 것이고 그리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토를 믿는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맨날 그 세상 언저리에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과 뭘 협력해서 뭘 하려고 하고 그리토인이 아니 그리토인의 표지 그리토의 교회의 표지가 있고 그리토인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를그믿그 그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교회 의 표지는 뭡니까? 신실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를 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권증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토, 교회의 표지는 그거고, 그리토인의 표지는, 예,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토를 믿는 거고, 그걸 기초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표하신 대로 더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맨날, 도, 저기,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돌고, 혼자, 뭐, 겉, 겉돌고. 그런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예요. 그리토로 말미암는, 그리토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어, 단 의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언약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언약에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이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문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성을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의의 정가뿐만이 아니고 거룩의 정가도 말한다, 이 말이야. 거, 그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취,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응. 난 가만히 있는데, 그,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제 지식신앙이요 지식신앙. 알맹이가 오면. 요컨대 우리가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리토 안에 있는 완전한 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토께서 얻으신 의를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토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토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토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토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믿음으로 그리토와 연합하면 그리토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토를 믿어 그리토를 얻기 때문에 그리토의 모든 은덕에 참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거룩하게 하심을 얻지 못한다든가, 거룩하게 하심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분을 누리지 못하든가, 못한다든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토를 참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은혜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믿고 나서는 할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거를 사랑하게 돼. 예. 믿기 전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 해. 뭐, 혼인할 때는 다 죽어 못 살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살고 얼마 안 있어서 뭐, 깨지는 게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다 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반적인 은혜라도 있으니까 그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지 일반적인 은혜도 못 받고 스스로또그 발로 차고 나가면 그 가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또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사실을 잘 표현합니다. 세례의 본인은 그리또와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리또와 연합되는데 세례는 그리또와 연합되는 그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 성례는 표와 인이라고 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그...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도장을 꽝 받는 거죠. 그 도장을 꽝 받은 것이 그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성찬을 통해서 계속또 도장을 어,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믿음과 그, 어, 그 믿음과 다른 모든 은덕들을 견고하고 많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로 순종에 이르도록 하고 주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언약 백성이 순종에 이르도록 하,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유익에서도 다른 바가 있지만 순종에 이른다는 것은 소위 거룩하게 하신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1문과 아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릎 그리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세례의 본의를 교훈합니다. 이미 갈라디아스 3장에서 살핀 대로 세례는 믿음으로 그리토와 합하는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도와 합한 사람은 그리또와 함께 죽고 그리또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여겨라 그러고 이제 산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응.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행복과 번영과 이런 걸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주어져도 거기에 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만 착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산자인 거죠. 산자라고 하면서 맨날 죽은 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죽은 생활을 하고, 죽은 말을 하고, 죽은 행동을 하고, 죽은 사고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 살아나셨는데 그리토를 믿는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가달게 우리가 그리토를 믿을 때 그리토와 함께 죽고 그리토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 이게 너무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는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토를 믿는 사람은 그리토와 함께 그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리토와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은 그리토를 믿을 때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삽니다. 6장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오직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토와 연합됐으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인 그리토와 연합됐으니까 그리토만 드러내야지.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야지. 그리토의 그 속성을 드러내야지 옛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을 믿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까닭에. 나는 그리토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토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토적인 사람입니다. 이세 사람, 그리토적인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자기 관점으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그 이익과 손에 민감한 거죠. 항상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있으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그분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항상 계산하는 거잖아요. 시간도 계산하고 물질도 계산하고 다 계산하죠. 그리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토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과 달게 이제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토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차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성례를 통하여 순종에 이르게 하신다 하신 뜻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리토와 연합되고 그리토와 교제하는 걸 표하고 인을 치는데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그리토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토의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토의 몸과 지체인 교회로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로 사는 사람은 그리토를 드러낸다. 그리토의 말을 하고 그리토의 생각을 하고 그리토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토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이 성례를 통하여 주신 둘째 이익이 순종에 이르는 것이라 할 때, 이 순종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더 도덕적으로인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순종은 철저히 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실질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게 그러니까 늘 예배나 봉사나 교제나 증거나 함께하는 거죠. 어, 할 사람이나 하고 나는 바빠 나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 이런 식이 되면 그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로의 구원, 교회로의 인도를 모르는 거죠 함께 그리도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사명인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의 실체를 맛보고 드러내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로서 살아야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는 맨날 개인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나라에 가면 저절로 교회로 되어집니까?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입증하고 간직하며 서로 나누고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토의 생명을 발휘하여 그리토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토의 일을 행하여 그리토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유익 곧 순종에 이르는 것인데 그리토의 생명, 그리토적인 인격, 그리토의 일 그리토의 거룩한 사회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자기가 뭐 혼자 무슨 분주하고 바쁜 그 일에만 미, 미치고. 그 교회적인, 뭐, 일에는 전혀 아무 감각이 없으면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수 없어요. 응. 그리 도아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린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세 사람으로서의 인간상과 사회상. 혼자, 혼자 내가, 세 사람으로서 싹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뭐, 그리스도를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형식에 조금 참여하고, 그게 세 사람인가? 아니에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교회에 가입하는 게 그런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족이 됐다고 하면서 개인 플레이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족이 아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떡을 우리가 이제 성찬 떡을 하나로 해서 나는 나누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한 그리스도 어, 부분 부분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떡에 하나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함께 그리토에 참여하여 서로 한몸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피차 발휘하여 그리토를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토의 몸과 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리토의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리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은 결국 그리토의 생명을 받아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한분 그리토를 드러내고 그분의 동일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거룩함도 한낱 사람이 아니라 그리토적인 사람으로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고 그게, 뭐, 교회와 유, 그 유대감도 없고, 연대, 연대도, 연대를 이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격과 삶을 나타낼 때,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보편성 역시 우주적이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지구상 어딜 가도 주의 백성을 만나면 그 보편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리 기관이지만 근데 그 지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성이잖아요. 지교회 통일성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짧은 시간에 그 살아갈 뿐입니다만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길은 오직 그리토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곧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스 4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곧 그리토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완전히 깨져 버려 가지고 다 자기 사랑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하고 아내도 이용하고 남편도 이용하고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이용물이 돼서 사랑 주는 거죠. 이용 당하는 물이 되가지고 스스로 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의 그 모습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홍전 목사님의 그 금강산 기행문을 읽었는데, 그 금강산에 갔을 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 금강산 근처 교회, 아는 교회, 그, 사택에, 목사님, 사, 전두사님 사택에 거하면서 거기를 구경을 했는데, 이 비가 오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청년들을 와서 평양에서 온 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관광을 갔다가 사실 거기 사경회가 됐어요 거기가 주몽전 목사님이 사경의주 강사가 됐어요 거기서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처음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 강원도 어그 음식 그런 감자 음식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은혜들을 누리니까 아마 뭐 아끼고 아끼고 들 갖고 왔는지 고, 고기를 갖고 와서 고기 맛을 제 <웃음>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봤는데 아무튼 신자는 어디를 가도 그 통일성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뭐 사역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은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세 사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정체되는 것도 아니고, 더 완전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그걸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안에서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끝납니다. 거룩한 교회가. 어리이신 그리도에게 자라가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는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근간이 되고 원천이 되고 그것의 그 전체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형상의 전체.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는 그리도의 그리도의 심성의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이건 새 사람으로서 그 교회 연합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늘 생각이 자기 중심, 자기 육체 세상 그 세상에 관심이 많고 자기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이용해도 자기 중심, 가족을 이용해도 자기 중심. 기도하겠습니다. 고루가신 아버지 하나는, 주님께서는 성례를 재정화해 주셔서, 성례를 통해, 이제,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성례가, 이제, 성례가 <웃음> 그 표와 인이 돼서, 그 하나님께서 어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것에 인을 지는 일을 하시옵는데 <웃음> 성례의 유익이 바로 중보자의 유익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었서옵나이다 결국 그리토의 유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과 어 관련되어 있음을 아옵나이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이루면서 첫째 창조에서 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을 이루, 이루게 하시며 또 첫째 창조에서 목표하신 대로 어 나아가도록 이끄시옵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신을 어 주셔서 그것을 어 은혜의 방도로 서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보여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 사랑에 대한 그런 전체의 내용을 그 차서 있게 교회 아로서 누려가면서 그완전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토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도만 자랑해야 할줄 아옵나이다. 홀이라도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 어, 저희가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무익한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대로 어, 힘써서 전진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순종으로서 그 일을 이룰 때참 아름다운 어, 결실이 선한 결실이 있게 될줄아입니다 <웃음>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존재로나 관계로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